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압축하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시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Next를 누르시고 동의를 하시고 n e x t 러 누르시고 설치 경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냥 눌러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Next. Install.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나오는데, 그냥 Yes 눌러주시면 돼요. Yes. 그러면 설치가 진행되고요. 설치가 완료되었고요. 실행하겠냐? 라는 모습입니다. 일단, 실행하셔도 되고 그냥 체크 푸셔서 끝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되었을 건데요 보시면 이제 시작 프로그램 누르셔서 여기에 패스트 빌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실행한 모습은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바탕화면에 실행하는 아이콘을 이렇게 내보내기 하시려면 C 드라이브 가져와서 "페스트 빌더" 비디오 빌더라는 프로그램을 클릭하시고, 이 페이스트 빌더 요거를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셔서 보내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원한 내용 넣으시고 사진 선택하시고 메이크 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